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무명 두 번째 시간 가볼텐데요 아, 지난번보다 더 찐스럽고 더 악마스럽고 더 악랄한 택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무명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서비스 발동하는 개성이 있는데 아군턴 시작 시에 스킬이 두개 이하인 아군 영웅에 최생 시저 치방이 한턴 동안 20% 증가하는 버프가 부여되고요. 그리고 고자석을 적이 때리면은 금마 필각이 됩니다. 아어 요거까지는 있었는데도 안쓰였다 그죠? 근데 성물이 나옵니다 아, 성물은 종족불명 아군여공의 기본능력치를 30% 증가시키고 예, 무려 30% 증가 그리고 아군 턴 시작시에 스킬 2개 이하인 아군은 또 방어관련 능력 한턴 동안 20%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이. 자 그러면 종족불명대이라는 얘긴데 어, 그럼 떠오르는 한사람이 있죠 해변 멀리누나입니다 아, 벌써 악마스러운 느낌 나죠 안그래도 저런 지원이 없어도 사실 사기 캐중에 한 명입니다. 예, 공부를 시키도록 할 텐데요. 공부하면 를또 떠오르는 그 남자 코서. 코서 이 자석도 종교 불명이 되다가 아주 그 그러니까 무명의 그 어떤 지금 엄청난 개성과 성물 다 받으면서 개토란 자석이잖아, 얼마은 거기다가 그녀가 왔다. 에밀리아. 예, 뭐 말이듯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공부를 걸고요 에밀리아 하나 이동합니다 일단 오늘 덱 추천해 주신 분 우리 샤이님 샤이님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첫 턴에 움직이는 방식도 이렇게 설명을 좀해 주셨거든요 설명서대로 가봅니다 어, 해멀 공부를 걸면서 시크하게 만들어 보고 에밀리아는 한칸 움직이고 어, 그 다음에 에밀리아 소멸 한번 쓰시고 코서 공부를 쓰고 <웃음> 악마인데 이렇게 악마 짓을 하면서 상대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어, 좀 있어 봐봐. 자, 필살기도 막 열심히 이동해서 만드는데 다날라가고저 기분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죠? 빈절도 하나 아껴두도록 할게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차단 안 당하기 위해서 어, 한 장만 썼습니다. 봉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다식이 그래도 공부는 계속 된다. <웃음> 내가 서두르 빌려고 했나? 천천히 가면 되잖아? 뭐득할 건데? 너무 사악한가, 내가, 지금? 어, 좀더 괴롭혀보고 싶은데, 더 잔인하게 괴롭히려면요. 요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핑계를 좀 남아돌아가지고, 조금 내가 쓰도록 할게요. 예. 뭐, 우리 공불도 시킬 수 있었지만, 치바바한번 맞아 봐주세요. 왜냐면 우리 무명 때문에 탄탄하니까지한 맞을 기회가 좀 있어야 되니까, 치바세요한 번. 치바라고 마! 어? 좀 치네? 어. 야! 두번째 <웃음> 야! 삼빙결 떠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파크당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빅앱! 파크당 속옵! 날카롭지 이거는 얼음의 칼 같은 느낌이랄까? 착 슬리퍼 느낌 어? 어 풀업이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우리 형님이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두번 화를 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명이 지금 봐봐 버프 막 뛰어놨어 보이지? 버프 막뛰어나가지고 사람이었구나 아이 사람이었네요 아이고 이거 내가 또실뢰했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슥갖고 와우 죽겠는데요? 꽝! 자 자빠졌습니다 자 우리 야 인마에 등장했다 자자 오늘의 주인공 봐봐 막 뭐가 막 발동되고 난리났죠 선물 발동되고 막어야 뭔지 모르겠지만 덕지덕지 막 발동되고 해말로나 피가 40만이면 어떻게 죽이지? 해말로나잘안 죽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잠비려는 건가? 뻥쏘 어? 이 덱은 지금 한번 내가 한번 느낌이 <웃음> 악마같은 덱이다 일단 성능 되게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 오죠 이거. 기존 그냥 공불덱도 무서운데 자 계속해서 가봅니다 근데 그들이 무명의 신규 성물의 효과까지 받고 있다. 피한번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일단 40만. 에밀리 한번 볼까요? 38만. 자, 요 정도는, 고조한 요 정도는 돼줘야 피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자, 설명서대로 갑니다. 그냥. 저... 처음에 일단 필, 피... 아, 저, 저, 저, 저, 소멸 거시고, 그 다음 한명 치면서 공불 거는데, 어, 조심해야 될 거는, 근탈을 없는지 확인하고, 근탈을 없는 쪽에 치가지고, 차단도 안 당하면서 공불 새카맣게 시키고, 자, 필살기 이지다 날라갑니다. 어 자, 소매를 한번 걸고요. 어, 공불 들어가도록 합니다. 세표 좀 많이 받아보겠네. 자, 소매를 들어가고 있고요. 개 악마 같네, 이거. 미안합니다. 살라락 <웃음> 어, 이제 괴롭겠는데? 이 연매를 만나봐야 돼요. 연매를. 자, 근데 지금 연매한테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뽑고, 그 다음에 공을 끌어야 되는 기라. 알겠지? 그것만 잘안 헷갈리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랄까? 어. 자, 크다, 카주고요. 어, 공부를 차라리 해주고요. 개악마다, 진짜. 자, 거기다가, 어, 그냥 아무거나 하나 버리본 거고요, 저거는. 이제 끝납니다. 와, 이거 진짜 개악마 같은 덱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거? 버크덩, 버크덩? 우리 형님 불꽃 한번 차라락 <웃음> 와.. 못됐다.. 색이 못됐어.. 아 형이 못된 거 아니다.. 근데.. 어, 못된 건 칭찬받을 일이지.. 어, 원래 못된 거는 칭찬받을 일이다.. 삼성 빙결로 좀 괴롭힐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한번 보자.. 도도독.. 적구다 삼성! 빙결! 4만 7천 때리고 9만 천자 빙결하면서 애를 계잔이나 랭업 봐봐 막 쓰고 싶어 미치쁘겠네 랭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 죽이자 아 보내주자 아, 보내줄게 미안합니다 앙 아, 23만 아, 삼성 빙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빙결 아, 대상으로 아, 때릴 때 추가뒤 때문에 음. 자길투에 들어가면 오, 꼬머리라 자 우리 길드원이네요 아 끈타르 꼬머리구나 오. 사람 좀 괴롭힐 줄 안다 이건데 이번에는 설명서를 안 하고 여기 두 개장 떠서 그냥 한번 합치 놓게요. 을 되나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허도덕 한번 치면서 공불. 이건 자 회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필살기는 만들지 마세요. 아. <웃음> 공격도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마세요. 개 인성 질내기다진 그러나 꼬머는 안 죽겠네요. 꼬머안 죽고요. 오, 한번 얼리 볼까요? 어, 아니 공부를 썼는데 얼릴 필요는 없었구나. 생각했어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썼습니다. 대충 썼어요. 이 가만 좀 있어. 빡 하면서 때리면서 때리면서 얼려 나가지고. 야, 이거 죽일 수 있겠는데 어, 자 해멀론 앞에가 또 풍부하게 들어왔네요 꼬마라 헤, 와 아무리 무명있고 해도 역시 우리 형님의 크레이지 프로, 프로미넌스 이런 덱을 당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든 얼티미 형님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를 좀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 빠졌을 때 그걸로 한번 터주는 걸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깡, 야, 이것도, 너 지금 긴장감 진짜 전혀 없어. 1도 안 느껴져. 진짜 개악한것 같아, 되게. 연매이나오 돼, 연 연맬. 그러니까 연맬한테 주의할 건그밖에 없어요. 공불이 걸려있는 거를 세 번째 그거 맞을 때 풀어보거든? 근데 세 번째 때리고 공불이 걸리면 돼요. 때리면서 걸어도 돼. 우리가 그때 봤잖아, 생방 때. 때리면서, 오케이! 연매 어서오고! 그렇지, 말하는데 딱 왔구나. 반가워요. 니한테 근타를 들어있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럼 형님이 대신 좀한번 맞아주시고요. 좋은 표본이 되겠어. 자, 일단 하나 깎았고, 그죠? 두개 깎았고, 공불 들어갔고. 야, 어차피 지금 이걸로 차락 때리면 맞으면서 바로 공불 들어가기 때문에. 그지? 아닌가? 아, 아니 아니 아니 확실하겠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인 거 확실하겠다 자설명대로 갈게요 설명대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 소멸 쓰고 그 다음 공불 걸고 그지? 어 두턴 공불 갈게요 두턴 공불 두턴 동안 우리는 더 심하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차라락 자, 시커멓다 힘은 돌아왔는데 그 힘을 못 쓴다 와 진짜 얼마나 기분 더러울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웃어서 제가 저번에 죄송합니다. 어, 아, 필살기, 어? 필살기 왜받았나 아, 아빠, 저, 저, 소멸, 소멸을 풀으셨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에밀리아가 더 나쁜 짓을 해야 되겠죠? <웃음> 자, 옆에 친구들도 필살기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 니는 좀 가만히 있으세요. 파크닥 자세가. 조크닥 줘서. 와, 어게할 건데? 어게할 건데? <웃음> 악마댁이 잠식당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제가 잠식당해서 그래요. 진짜 죄송합니다. 미칩뿟다니까? 자, 뭐, 특별히 할건 없는데요. 네, 특별히 할건 없고, 어, 내 차단 당했나? 아, 차단에서 빈결는안들어가졌고 괜찮아요. 그렇죠? 두턴빈이라서 어, 괜찮아요. 어, 괜히 써줬네. 아, 빈계 또 나왔다. 자, 어차피 이번에 필살기이기 때문에, 야, 잠깐만, 공부를, 어, 잠깐만요. 빈계를 어, 안 깨주려고 하다가 공부를 못 걸었네. 빙계를 깨고 그래. 공불 건음에 그다음 그래. 다시 그래. 빙계 했을 수도 있는데 빙계 카드 충분히 있어가지고 내가 대사됐다 와 잠깐만 헷갈렸다 내가 진짜 야 이게 역시 이런 운영덱은 <웃음>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자 자, 요런 긴장감 긴장감 좋아 요 긴장감을 위한 거야 자 모르겠다 지금 <웃음> 일단 고서 피사기도 받았고 저건 잡고 당연히 잡아버리고 긴장감 연, 연출이야 저... 여러분진 내가 어. <웃음> 아 미안하다. 실수했어요. 실수했어. 자, 이제서야 우리 무명이 나타났어요. 이제 주인공, 이제 찐 주인공이 나타났고. 자, 괜찮습니다. 우리 고속궁 있어가지고. 예, 우리 형님 필살기 만들어서 내가. 어, 잠깐만. 소멸이 걸려 있었네? 내가 언제 걸었지? 아 <웃음> 어, 그러면은. 야, 얘한테도 필각 있네? 좋은 게 많다. 어, 모르겠어. 그냥 때릴게요. 어, 그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또 써버렸네. 어이씨, 너무 좋은 걸막 써버렸다. 자, <웃음> 야, 이거. 야,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굉장히 이게 빨빨 잘 돌아가야 되는구나. 어? 자, 뭐 금색 카드가 있고 한데 무서워 죽겠네. 우리 형님 금색 카드면은 최후 불꽃 빠졌을 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형님 최후 불꽃 빼기 전에 얘들부터 죽여야 되겠다. 형님이 카드 하나, 둘, 셋 던지면 우리 다 죽을 거야. 얘들부터 죽여야 된다. 옆에 얘들부터. 어, 오케이. 그런 계산이 나오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퍼바박 하고, 촥촥! 야, 2 2 0 0이 뭐냐, 니안먹 그래도 자스가 임마. 쏙! 박. 이건 거세진 않을 거고, 어. 일단, 티심원하진 않아요. 예, 그럼 하여튼, 알지? 계속 저거, 회불기는 자꾸 쓰고 있고, 야, 니 아무리 탄탄해도 니 이번엔 죽을 것 같다. 간다. 자, 공불도 걸면서 킬을 잡아볼게요. 킬각을. 자, 얼티밍 형님 쉽게 죽이면 안 되지. 큰일 난다. 얼티밍 형님 갑자기 화나시면. 두두두두두두, 쏙그락 잡았어요. 일단 잡았고. 우리 형님이 그래도 패를 한 장밖에 못 쓰기는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아, 금색카드 없어졌구나. 제 거였네?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거, 간단한 마법 위에 삼성 있었구나. 어, 이거 면서 반까지 지기면 딱 됐다. 지이고 탁, 탁! 형님 두대더 치고. 약간 천천히 사냥해 들어가는 그런 덱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더잘쓸것 같아. 펑! 쏴가 최후의 불꽃 몇개고? 4개다. 계속됐다 <목소리>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잠깐만요. 형님 죄송합니다. 자 두개 깎고요. 두개 깎고요. 하나밖에 못쓰십니다. 나 이럴 줄 알고 지금 옆에 애들 야공야 죽인거야. 저형님 만약 한 두장 던지면 진짜 두장 혹은 세장 던지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형님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이성 있으시구나. 그죠? 예, 그 정도는 제가 한번 견뎌드리겠습니다. 형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형님. 야잔 탄탄하다. 야 탄탄하다. 아나 진짜 우리 형님을 상대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말았구먼 아... 아... 유덱은 찐덱인 것 같아요 연멜 얼티믹 다 쓰는 개찐덱 상대로 구스가 개트롤지까지한두번 했는데도 된다 예 여러분 운영 잘하시는 분들 쓰시면 진짜 사탄 놀고 갈개 미친 악마덱인것 같습니다